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3월 23일 이후로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벤트가 있었죠 오디세의 보물 창고 바로 2탄입니다 이번 2탄은 몽환의 틈에서 사냥할 때 얻는 이벤트 아이템으로 아이템을 교환해서 뭐 원하는 걸 얻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매일 접속할 때 받는 여기 마지막 3시간 3시간 때 받는 이 유령기사의 불빛 선물 안에 유령기사의 불빛이라고 하나 들어있거든요 이 브릿빛으로 어떻게 생겼냐면은 좀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걸 또 모아서 바로 이벤트 모관의틈 시간 충전권을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V4 상점에서 이벤트 상점 여기 유령기사의 보물창고 여기서 교환을 할수 있게 되고요 자이종 스킬들은 각자 자기 자기 캐릭터에 맞는 스킬로 받을 수 있고 이 각성의 기원 선택 상자와 혜혜원천 선택상자 요거는 뭐하는거냐면은이 깨어난 아이템 상급 영웅들의 깨어난을 만들때 들어가는 제로입니다 어, 하나 깨울 때마다 혜혜원천는 60개가 필요하고요 각성의 기원은 각각 120개씩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개수를 보니까 딱 계정구매 한정으로 10개에 6개니까 6 0개고요 20개에 6개니까 120개 딱 장비 한개를 어, 깨어난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로입니다 보시면은 아티팩트까지 싹다 가능하거든요 지금 현재 드랍으로 무기방어구 장식구까지는 구하기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아티팩트 아티팩트 원천 그 다음에 아티팩트 각인석으로 다 바꿔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 맞게 5강짜리 영웅 아티팩트 선택 상자가 있죠 아티팩트는 수정 봉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5강짜리니까 뭐 요즘은 뭐 강화해서 쉽게 얻을 수 있죠 5강짜리는 아 그리고 여기 다 설명도 있네요 깨어난 만드는 제로 이렇게 설명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웃음> 전설 등급 획득 기회라고 적혀져 있는데 어 이거 말이 전설이지 분류는 하급 전설입니다 원래 그 전설 등급보다 낫다는 뜻이죠 최대한 5강으로 바로 하시 마시고 어, 게임 플레이 하다가 아이템도 모아서 6강 7강에서 깨어난으로 바꿔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직 스킬 교본 상자도 바, 받을 수 있게 되네요 요이늘 일단 미리 받아놓고 어, 꾸준히 하시다보면 은 언젠간 쓰게 되겠죠 우선은 가장 먼저 바꿀거는 바로 이 크라투스 영웅마석 선택상자로 먼저 바꾸는게 가장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아마 신섭에서 하시는 분들은 현재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있는 이섯가지가좀 중요해 보일텐데 일단 본인 투력에 맞춰서 사냥하시다가 이벤트 끝나는 날이 4월 13일까지거든요 약 3주정도 플레이할 수 있는데 어 플레이 하시다가 마지막 전날, 그러니까 4월 13일 그 패치 전날까지 딱 개수를 봤는데, 어좀 여기 챙기기가 무리일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킬과 여기 지혜 원천 각성의 기원을 챙기는 걸로 최우선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보니까 하루에 30개 정도 캐는 것 같거든요. 이제 2일차인데 생각보다 많이 주진 않습니다. 일단 최고 목표는 저는 영웅마석을 먼저 캐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스킬들을 캘 생각이거든요. 솔직히 전직은 아 이거 전직도 얻어야 되긴 한데 과연 개수가 괜찮을지 500개나 필요하거든요. 거기다가 전직을 하려면 은 105레벨에 전투력은 거의 220만에서 230만? 넘어가야 그 전직 퀘스트 깨기가 쉽다고 하거든요. 지금 170만이니까 아주 한참 멀었고 자, <웃음> 이게 누굴 위한 전직인지 좀잘 모르겠습니다. 이벤트 개수는 요거 지금은 짜게 주는데 아마 나중에 조금씩 개수 풀 겁니다. 항상 그랬거든요. 첫날은 굉장히 짜게 줬어요. 그러다가 다음 주 패치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개수로 풀거나 아니면 푸시 알람으로 어 여러 개를 줬었는데 이번엔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벤트는 지금 추가된 게 여기 한 개라서 어, 요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시작되게 되는 4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또 새로운 이벤트에서는 보니까 여기 장신구 아티팩트 복구권을 또 봐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진행되네요 나머지 3개가 궁금합니다 개수가 작은 거 봐서는 하나하나 큼직큼직한 걸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이벤트는 좀 하나뿐인 게 아쉽긴 하지만 모간의 틈 깜빡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속 지속 시간 접속 지속 시간 맞나? 유지 시간, 이 유지 시간 보상에 나오는 이 유령의 기사 불리빛 누르시면 알겠지만 연금술사, 연금술사 찾아가시면 됩니다. 연금술사 찾아가시면 은 여기 오디세이 보물 창고 있죠? 여기 눌려서 유령기사의 부름 시간 충청권 6개 주고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벤트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나오면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